Okay, hi everyone. Welcome to our uh, second press conference today. Uh, we are now having DWG here, and this press conference press order is uh, English speaking media first, then Chinese media, and last is Korean media. So let's begin. Adele from Millennium for Showmaker, you've just claimed your revenge against G2 esports and are looking towards a final against top esports or Suning. How liberating was it to go through them? And how important was it since it felt as if G2 was a mental wall you were wishing to overcome on your way to the LCK's first world since 2017? 네, 쇼메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막 G2 상대로 복수를 성공하셨는데 이제 TES나 수닝을 결승전에서 만나실 예정입니다. 어 이번 승리로 어, 어느 정도로 좀 해방감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G2가 좀 멘탈적으로라든지 LCK 자체에게 조금 상성 같은 느낌이 있었고 꼭 극복하고 싶은 그런 벽처럼 다가오는 그런 팀이었는데 오늘 승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어, 특히나 이번 승리로 LCK가 3년 만에 다시 결승에 진출했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조금 생각하시고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어, 일단 작년에 복수를 저희 팀에서 잘한거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네, G2가 이제 또 LCK 팀들만 만나서, 아, 만나면 거의 다 이겼어가지고, 좀 LCK의 복수도 한것 같아서 두 배로 기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질문 뭐죠? 였 아, 그래가지고, 이제, G2가 사실은 그런 조금 어멘탈적으로라든 벽처럼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런 만큼 어 이번 경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임하셨는지 특히나 이번 승리를 통해서 LCK가 3년 만에 다시 월드 결승에 진출했는데 그런 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셨는지 어, 어 일단 멘, 멘탈적으로는 일단 G2가 되게 좀 좀 저희를 저희의 멘탈을 잘 흔드는 팀이어가지고 좀제 정신을 잘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고 이제 순인과 TS랑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하게 될 때도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So I'm happy that I, we were able to get our revenge on G2 and also because G2 has been um, taking down all the LCK teams so far, I'm happy that we also got the revenge of the LCK region itself so I think it's, um, I feel the double of the joy. And also, it's true that G 2 is really good at winning the mind game. So today, I tried my best to focus up, and I think this will also help us um, go through Suning or TES. Uh, Ah,这个问题是阿的呃记者问Showmaker选手的问题。呃，你们今天成功复仇了G uh uh, so, uh, two，那么你们接下来的决赛会对上苏宁或者？ 涛博嗯赢了这场比赛之后有没有觉得压力稍微减轻了一点然后 g 2也是一支比较克制 l c k 队伍的这样一支队伍嘛呃赢下这场比赛对于你来说有有没有很大的重要性然后你们也是时隔三年再次进入到呃世界总决赛的决赛 然后呃为了克服G2 就是你们在准备今天的比赛上有没有呃特别的准备了什么 然后showmaker选手的回答是 呃，因为今天成功复仇了 G2，所以感觉心情还是比较好。呃，G2 就是对上 LCK 队伍的时候基本上都是赢下来了所以我感觉我我我们也有为 LCK 复仇的这样一种心情。然后呃，G2 很擅长在心态上动摇我们，然后我今天也很努力的打起精神来，不要被他们动摇。我们接下来也会对战到苏宁或者滔博嘛，我感觉这场比赛的胜利会给我们带来很大的帮助。 victor um from my esports for n a g u r i with your win today it's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that we have an lck team in world's final how do you feel about that and how has the lck managed to go back to the season's final game <laughs> 너구리 선수에게 질문이고요. 이번 승리를 통해서 LCK가 3년 만에 월드 결승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소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LCK가 어떻게 다시 이런 결승 무대에 돌아오게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LCK 차원에서도 이렇게 결승에 갔다는 게저도 되게 좀 장황섭게 생각하고 있고 기분이 되게 좋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담원이란 팀에서 이제 결승을 갔다는 것 자체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다음 질문 뭐였죠? LCK가 <웃음> 어떻게 이제 이렇게 결승 무대로좀 복귀할 수 있었다고 아. 생각하는지. 어, 저희 그동안 좀 지면서 좀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담원이란 팀 자체에도 이제. 이제 감정님 코치님도 되게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능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Uh, for the LCK as so a whole, I'm really happy and proud of the fact that we made it back to the finals, and also just for the M Team Gaming, I'm also super happy that we made it to the Worlds final. And I think, um, big, um. while we were losing for the um, couple of years, I think we have learned a lot. And also in addition to that for t a m on gaming, I think we have a great coaching staff and they are so good at like leading us and giving us t h e lessons. So we were able to um, improve a lot and we made it to the finals. 这个问题是 Victor 记者向 Nogori 选手的提问，呃，你们今天赢下了这场比赛，也是时隔三年重新进入到决赛，请问你现在有什么感想？你认为 LCK 能够重返世界赛舞台的决赛，最终最重要的原因是什么？ Nogori 选手的回答是呃今天赢下了这场比赛，进入到决赛，呃，感觉非常的骄傲，心情也非常的好，能够跟 DWG 这支队伍一起进入到决赛，心情非常的好。呃，这段期间。 w o a n s s l o i s a g a n j a o m a n t o n s u l a the j e h a Pisa, d n e d a l l a Hondo Tonsi, z i o n g y o s i o m a n t e e u e o n e a n d u a h n e f r o a n m i c h i a e Simon from Enquire for Canyon, do you want to face Sofum from Suning or Carsa from Top Esports in the final? How do you think you will fare against them? 캐년 선수에게 질문이고요. 수닝의 SOFM 선수를 상대하고 싶으신지, 어 TS의 카사 선수를 상대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그두선두 선수, 그 선수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좀 경기 하실 것 같은지. 어 일단 저는 두 선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SOFM 선수가 더 까다로워서 카사 선수가 더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 같고, 어. 그 다음 질문이 뭐죠두 선수분들 상대로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지 에? 에? 결, 아, 결, 결, 어, 결승전에서 일단 최대한 제 장점 살리면서 어, 팀원들이랑 같이 잘하면 좋을 것같아 I think both players have their own strength But for me, I think it's more tricky to play up against SOFM. So I think I would feel less pressure playing up against Kartha. And moving into the finals, I will try to utilize my strengths and play well with my teammates. 这个问题是 s i m o n 记者向啊 c a n y o n 选手的提问你呃在决赛会呃你比较在决呃你在决赛比较想遇到苏宁的 s o f y a n 选手还是 t e s 的卡萨选手然后你们在决赛你准备在决赛遇到这两位选手的时候会准备去怎么打比赛 然 o Kenyan Shenshot away dash, Warren Way s h e s o f i n g m e 比 d o k n e t t k u a s a o r n Okay, next term for Chinese media. 中文的媒体可以开始提问嗯这里是腾讯体育第一个问题想提问 s h o w m a k e r 选手就是比赛中有看到你有亮一下 l p 的对标就是这个是出于什么原因以及就是对于明天的半决赛你有怎样的预测你觉得谁会是你的决赛对手啊 t e n c e n t Esports 기者님께서 Showmaker 선手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그 오늘 경기 내에서 LPL 팀들의 인장을 어,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예측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제가 시, 어, 18년도 IG랑 19년도 Fpx 뛰었는데 어, 두팀다 G2를 이겼던 팀들이여가지고 네,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 진짜 죄송한데 다음 질문 뭐죠? 아 진짜 제가 장난친 게아니에 <웃음> 어, 내일 경기에 대한 예측 한마디, 아, 부탁합니다. 네. 어, 일단 수닝이랑 티에스 정말 나두팀다 한다고 생각해서 어 그날 컨디션이 좋은 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Uh 我今天在比赛里面亮的是1 8 i g 的有1 9 p l u s 的支伍都是曾下 g 的伍所以我就亮了他的然我得明天的比跟博都是非常的伍所以更好的一 t h i s question was over to showmaker，and。 Why were you flashing the MLPL um, team's emotes and who do you think will make the finals? And his answer was um, he used the um, 2018 IG and 2019 f p x emotes uh, because those two teams were the teams that took down G2. And also for the um, semifinals prediction, I think both Suning and TES are super strong. So I think the team that feels better on the match d a y will be able to get the dub. 아, 안녕하세요. 這裡是 n g a 의님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담원이 서머 시즌 이후 처음으로 블루 진영에서 uh. 졌습니다. 그현 메타에서 브루 진영과 레드 진영 어느 적이 더 유리,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으로 봐서는 어디 한진영이 엄청나게 유리하다라는 건 챔피언폭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G2를 상대할 때는 레드팀이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레드팀을 골랐고 이제 결승 같은 경우는 어디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진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그때 저희 챔피언 폭이랑 상대팀 챔피언 폭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율수 있는지에 따라 그냥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아. 呃现在来说比起哪一个阵型更加有利其实我觉得更多的是英雄池方面的问题 对上G2我觉得我们的选手的英雄池 在红色方可能会比较有利所以就选择了红色方那么在决赛的时候会根据决赛是哪一支对手然后根据对手的英雄池和我们的英雄池进行就是一个考虑然后会到时会决定哪一个方更加有利一点 This question was over to Zepha and so this was the first game that Damwon lost on the blue side since um, summer split and you started off in the red side this time around, so which side is in favor in the current meta and his answer was that um, actually in the current meta I don't think that one specific side has a huge edge, edge over the other i think um actually the um, champion p o o l d e c i d e s um uh, the better sides and um, for the g2 series today we thought that red side will be having a huge edge over g2 so i think moving on to the finals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different um depending on the opponent that we are going to face up against so i want to conclude that i think we all have to consider both our champion pool and the opponent's champion pool to choose which side w i l we'll l be in favor of. t h 是 s is 想 o h n y 教 o Bao. 你 d 打 i 跟 e t 都 a s 完美的 e 合 o a 你 h s o m 版 o n e said that you can c o w the e t i n w m a Do h h a t e a 장여바 기자님께서 어 제파 감독님께 드린 질문인데요. 담원이 사움과 운영 둘다 잘한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 감독님 생각하실 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현메타랑 가장 잘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신가요? 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담원이 정말 사움과 운영 둘다 잘하는 평이 많았는데 그 감독님 생각하실 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한 메타랑 가장 잘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신가요? 사실 롤은 어떤 메타형을 싸움과 운영 둘다 잘해야 되는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웃음> 어, 我认为不管在什么样的版本每个队伍都必须要同时做好打架跟运营这两这两点어 This question was over to Zefa. Tamon Gaming. A lot of people say Tamon Gaming is good at both team fighting and also the macro. So, as a head coach, do you think that it's the most ideal play style in the given meta? And he answered, in terms of League of Legends, I think um, team fight ability and macro has always been super important. 好，那咱们还大概有两个问题的时间。 呃你好这边是1 l 大咖想采访到 ghost 选手。呃，ghost 选手作为 DWG 新赛季的一个新员，也是与队伍融合的非常好，所以想请问一下，呃呃，不是，与队伍融合的非常好，现在也帮助了队伍打进了今年世界赛的决赛，所以想问一下 ghost 的选手融入到 DWG 这支队伍的一个就是为什么可以融合的那么快 어, 에오에오 딱카 기자님께서 고스트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하게 된 멤버로서 정말 눈에 띈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이 정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그 혹시 팀이랑 호흡을 이렇게 잘 맞추시,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일단 팀원들부터가 너무 훌륭한 팀원들이라서 딱히 제가 뭐~ 뭐~ 부담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이 이제 음,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呃, 因为我们DWG的队员本来就是非常优秀的选手 所以我也并没有感受到太大的负担或者我必须要去做一些什么的这种压力然后还有就是我们的监督还有我们的教练团队都非常做得非常好一直能够很好的带领我们走到今天 This question was over to Ghost. And you were the new player coming into 2020 s p l i t joining d a m o n Gaming. And also you showcased an outstanding performance so far and you made a huge contribution to what d a m o n Gaming has accomplished. So how were you able to gel with the team so well? And his answer was that, well, d a m o n Gaming had great um, players already so I didn't feel any pressure. joining this team and performing with the squad and also in addition to that i think our coaching staff um was doing a great job leading us so everything um that they were really good at leading the whole player so i was able to g e l with the team really well uh oh. 你好, 这里是NGA, DWG即将在决赛对上LPL的队伍 这是时隔六年中韩在此决赛会面作为队伍内最年轻的选手你自己即将亲手创造历史的感觉是怎样的 엔지혜 기자님께서 캐니언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담원이 결승전에서 LPL팀과 붙게 됐는데 6년 만의 한중전이에요. 제일 막내 선수로서 새로운 역사를 직접 만드는 그런 느낌이 어떠세요? 어 한중전이 6년 만인 건저 처음 알았는데 어, 일단 오랜만에 저희 LCK가 결승 와서 기쁘고 어, 결승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꼭 이겨서 우승해보고 싶어요. 어,我我也是现在才知道这是时隔六年的中韩决赛大战. 어, 어,因为这LCK,呃我们能代表LCK进入到决赛,我现在的心情也是非常好嘛.既然能够进入到决赛,我希望能够尽自己最大的努力赢下来,拿到冠军. This question was over to Kenyon and d a m o n g a m e y o will be face off um, LPL team in the finals. And this is the Korea versus China matchup after six years. So ask the youngest member of your team, how, do you, how are you feeling um, to write down a new history with your own hands? And he answered, well, I actually didn't know that it's been six years. But I'm happy that LCK came back to the world's finals after a while. And now that we made it to the finals, I hope we can win and lift up the trophy. 10 minutes for English media. Korea, Korea media, sorry. 포모스의 켄지님의 어, 질문입니다. 베릴 선수 어, 4세트에서 칼날비 브라움을 꺼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세트 미키엑스 선수의 판테온 플레이를 평가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 칼날비 브라움 한 이유는 지배를 들고 싶은데 칼날비가 아니면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끈질긴 사냥꾼을 들고 싶었는데 들수 있는 방법이 칼날비를 든 곡이 없어서 칼날비를 들었고 어 3세트 때 미키엑스 선수 판테온은 원래 판테온이라는 챔피언이 초반에 이득을 많이 못 보면 좀 많이 썩는 챔피언인데 연달아 도 죽어서 좀할게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처음에 되게 죽지, 그 um, so, for the hail, um, the question was over to Burl. And you took Hail of Blades on Brown in game number four. So, what was the reason behind that pick? And also, could you rate the performance of Mickey X and Pantheon? and he answered for the hail of blades well i wanted i wanted to take the um, dom domination rune so hail of blades was the only choice that i can take on brown and also because i wanted to take the um, relentless um hunter so that was a reason why i was going for the um, domination rune and for mickey x performance on pantheon i think um he did fairly well but pantheon is a champion that Needs to get a lot of points in the early game and needs to get ahead in the very early phase of the game, or it's going to ro um, rot um, moving on to the late game, but he uh, was dying for a couple of times and consecutively. Con consecutively. In the middle of the game so there was nothing for him to do on that champion but i think he did a decent work but i think it's mainly because he died in the turret dive so if he actually didn't die there maybe the game was could have been on the favor of g2 呃这个问题是 f o r m o s 的 k e n z i e 记者向 b a r r e l 选手的提问呃想问一下你第四局带从刃布隆的理由是什么然后呃你怎么评价第三局 m i c k i y 选手的潘森的发挥啊他的回答是呃因为我想带主宰系的符文然后从刃是唯一可以搭配布隆的一个选择所以我我也想呃 呃所以我就选择了从任布隆然后至于第三局呃呃 m i c k e 选手潘森的发挥我认为潘森这个英雄一定要在初期取得优势不然的话他到后期就是比较没有声音的一个英雄嘛但是 m i c k e 选手的潘森在前期连续死了几次之后嗯到后面也不能发挥出什么样的作用但是我认为他还是打得非常好的要是他第一波月塔没有 아 메오스 디아우다화 간주 워메 되신 하시 비자 랩시더 코라이즈 내에슐리 강님 질문입니다 고스트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올해가 첫월드 진출인데 이렇게 좋은 개인 그리고 또팀적 경기력으로 롤드컵 결승까지 진출하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t h i s l c k t h e question was over to Ghost. Um, Uh, this was your uh, this is your first world's run and you have made it to the final so you have been um, showcasing a really um, outstanding performance individually and also as a team so how are you feeling moving up this far and he answered well it took me a lot longer compared to other um, members on our team so now that i've made I've made it to the finals in my first world's journey. I wish we can win the um, um, finals and make LCK the strongest region again. 呃这个问题是 c o r i t o n 的 a s h l e y 记者向 g h o s t 选手的提问这是你的第一次世界赛能够跟队员们一起走走到现在然后打进决赛的感想是怎么样的呢 Ghost选手的回答是 因为我来到呃我来到这里比起其他队员花费了更长的时间在我第一次世界赛就能打进决赛我现在的心情非常好然后打进决赛我希望能够再次呃我希望能够 낮아 관군, 어, 향, 음, 증명, 향, 저기서 바 LCK 달다 변청 최창의가 사이츠.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님이 쇼메이커 선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캡스 선수가 맵을 넓게 쓰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캡스의 로밍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플레이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웃음> 캡스 캡스 선수가 맵을 넓게 쓰는 걸 미리 알아서 일단 최대한 캡스 선수가 사라지면 좀 빨리 빨리 빡세게 콜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챔피언도 이제 저도 최대한 그 캡스 선수의 템포에 맞출 수 있는 챔피언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This question was over to Showmaker and Caps is a player that utilizes um, the entire map and rooms around, around the map. So what kind of strategy did you prepare in order to answer his play style? And he, um, Showmaker answered, Well, in order to answer to his roaming play style i also tried my best to make a lot of calls as soon as possible whenever he was missing and in terms of the champion picks um i also tried to go with the champions that can match um the champions that caps picked and match his tempo uh, kept 为了应对他这种游走的打法你有没有做什么特别的准备呢 Showmaker选手的回答是 呃 我也知道Caps选手非常擅长于打这种支援游走的风格 呃然后一旦他从中路消失的时候我就会拼命的想把这个信息告诉给我们的队员嗯然后在英雄选择方面 我也是尽量选择一些能够跟得上Caps选手节奏的一些英雄 네, 포모스 켄지님의 질문이고요. 재파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19년도부터 계속된 LCK 팀의 G2 잔혹사를 끊어낸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어, 사실 G2는 되게 벤픽. 플레이적인 부분이든 플레이적인 부분이든 되게 준비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이제 다른 리그 타 리그랑 타리그 팀들과 비교했을 때도 되게 경쟁력 있는 팀이고 이제 대진표 대진에서 이제 한국팀 만나서 이었던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되게 그 실력적인 부분에서 다 앞서면서 이긴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제 코리안 킬러 그 This question was over to Zefa. How do you feel to finally stop G2's nightmare up against t l c k And he answered, "I think G2 is a team that prepares both." draft and play style really well and compared to other teams in different regions, I think they are very competitive and also uh, due to some of the matchups, they were able to take down the LCK teams consecutively, but this t i m e a round, I'm happy that we were able to take them down by outplaying them. And also I'm happy that we can finally stop, the, stop people um, from framing them as the um, Korean killer. Mm. 这是FORMOS的KENZY记者向ZFA监督的提问,呃,你们呃,打破了G2克制LCK队伍的这样一个魔咒,那么你们现在感想是怎么样的呢?啊,ZFA监督的回答是,嗯。 呃 我认为G2是无论是在 BEP 还是打法方面都准备了非常详细的一支队伍呃在即使是在其他赛区来看它都是一支非常有竞争力的队伍所以他们能够连续击败呃 LCK 的队伍但是我觉得我们今天的比赛呃我们从开始的部分就比他们准备的更多比他们领先更多所以今天能够顺利的赢下 嗯，G t o 然后感觉也可以让 g t w 下韩国队杀手这一个称 o k a y that's all for today. Congratulations to DWG, and please stand up and take a photo.